자 오늘 가볼 집은요 어,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던 곳이에요 어, 짬뽕을 좋아하는 잡사한테 은혜반 어. 제가 이거 아프리카TV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여기 짬뽕을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어, 근데 여기 특징은요 어, 해산물이나 이런 거, 냉동을 쓰지 않으시고, 음. 보통 이제 그 생물을 좀 거의 사용을 하신대요, 해물 같은 경우는.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고, 그렇게 막 이제 저렴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뭐 들진 않는데, 어. 뭐 재료가 좋으니까. 예. 시내는 약간 그 옛날 중국집 느낌으로, 어, 이거 막 크진 않습니다. 예, 크진 않은데,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요즘에서 지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왔어요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. 촬영 위에가지고 사장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만 이렇게 여기서 좀 일을 하세요 네, 직원이 없어지고오 짬뽕은 요런 비주얼이네요 음, 양배추가 좀 들어가고 음, 후추향이 이렇게 싹좀 나고, 음. 어, 얼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좀 매끈하네, 맛이. 음. 면이 반죽이 굉장히 잘 됐어요 살지고 이게, 짬뽕이, 불맛이 막확 나고, 좀딱 묵직한 고기 느낌이, 오런 느낌은 아니고, 아 뭐라 표현해야 될까? 그, 시골에 가면 시골 중국집들 중에 짬뽕 진짜 맛있게 잘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. 그런 네. 느낌. 고기 국물의 약간 그 묵직한 느낌보다는, 어, 채집에서 나온 약간 깔끔함이 괜찮은, 어. 근데 맛이 또 그렇다고 많이 옅지도 않고 국물 밸런스는 좀 굉장히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어, 얼큰하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맛있는데? 홍합이나 뭐 바지락같이 껍질을 까야 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짬뽕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면이랑 같이 채소랑 해가지고 면 같이 해가지고 딱 떠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냥 그릇 안에 젓가락 집 뒤편대로 다 들어서 드셔도 되니까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만두 받아시겠습니다 어, 음. 이 짬뽕에 들어간 돼지고기가 제가 이걸 좀 민감하거든요. 그 향에. 후추가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잡내는 전혀 없고 고기에서도 아, 근데 되게, 들어간 건더기가 좀 푸짐해, 오징어도 그렇고. 말도 안 아와 아... 아... 숟가락으로 벗어나려고 그래갖고 어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게 아, 뭔가 엄청난 특별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소하면서 어, 굉장히 맛있는 짬뽕 느낌 근데 젓가락을 대면 정말 다 먹을 수 있는 예. 그런 정말 짬뽕, 어, 짬뽕인데 정말 맛있는 짬뽕 어,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도 잘 맞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음. 어, 여기는 뭐한 번씩 근처에 오게 돼가지고 추천을 해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한가지 단점이라면 이곳은 카드 단말기가 없어가지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좀하나인데그 외에 다른 맛이나 아니면 여기 사장님의 좀 친절함이나 이런 거는 훔자볼데 없이 굉장히 또 완벽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맛있게 한번 정말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